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예전에도! <웃음> 지금 한번 제가 가져갈게요. 고급 인력 여러분들 기다를고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저희 마랑TV 구독자 분과 함께하는 콘텐츠인데 어려운 건 없죠. 뭐 운동 가르쳐주는 건데 이번에는 좀 컨디셔닝 쪽으로 좀 극한 한계까지 몰아달라는 분이신데 저저얼바러 왔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뭐 쑥스러울 수 있지 여성분이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 서울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요? 26살이요 아 26살? 네 그럼 지금 뭐 공부, 공부하고 있어요? 아, 저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취준생? 네. 아, 어, 약간 도피 같은... 도피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받고 생각이 많아질 때아 운동으로 해소 하는 편이거든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요? 네. 우, 우, 무슨 상관이죠? 아니. <웃음> 네, 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저를 이제 오늘 2시간 쓸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코치? 코치? 코치. 코치. 코치? 코치 코치 느낌으로 조금 빡세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강을 네. 말하세요 조금 빡세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속드리지만 전 여자 남자 봐주는 성격은 아니에요 승부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게제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 저런 게임하다가 딱밤으로 울린 적 굉장히 많고요 저 때문에 운 여자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한명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온다 실시 정말 하드한 코칭을 원하십니까? 네 뭐지? 자, 하이디는 이게 너무 높다 보면 달리는 것처럼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더 빠르게. 3세트, 알겠어? 슬기야,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 <웃음> 안 해, 준비됐어. <웃음> 안 해, 슬기야, 슬기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웃음>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자, 시작. 여기 <웃음> 팔팔팔, 그래, 뛰는 거지, 그렇지, 좋아. 팔을 봐봐 이, 이렇게 뛰지 말고 위아래로 봐봐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느리면더 빠르게 좋아 이석규 유지해 오늘, 오늘 할 훈련장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더 빠르게 내 박선을 똑같이 잡자고 이제 슈퍼쯤이 났다 느려 이퍼쯤랑 똑같이 야마이 10초 더 빠고 오케이 더 올게 오, 4, 3, 2, 1, 아홉. 자, 머리도. 머리 손 위로 올려놓는 이유는 그 흉각을 벌려서 호흡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좋아, 좋아. 그대로, 그대로, 굴려, 굴려, 굴려. 굴려, 굴려. 이. 이. 2, 1. 오케이. 머리 두 손.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벌써? 아, 괜찮아요. 어, 괜찮지 어, 괜찮아요. <웃음> 어, 괜찮아요. 마지막이야. 세트 마지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빠르게. 우리는 꿈물 향해 달리고 있는 청춘이야. 청춘 멈춰서는 안 돼. 더 빠르게. 뒤 지금 따라오는 게안 보여? 난안 보여. 지금 뒤에서 지금 이양목을 따라오고 있잖아.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찍고 저거 갔다 오는 건데 앞으로 뛰는 니는 이제 좌우로 뛸 거야.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 바깥쪽 힙과 그리고 안쪽 허벅지 다 좋은 운동이지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로 가는 운동 능력이 앞뒤로 앞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현저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켜줄 건데 항상 무기중심 낮아야 돼, 나처럼 이렇게. 어때? 아름다워? 편안하게 갔다 오 거야, 개처럼 찍고 찍고 보면서 옆으로 가서 찍고 찍고 오면 돼 저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총 20회 하겠습니다 준비 자세 낮추고 홈 보면서 좋아요 출발 하나 둘 좋아 좋아 그렇지 좋다 셋 엉덩이 낮춰야 돼 옆으로 걷는 거 아니야 엉덩이 낮춰 엉덩이 낮춰 열 엉덩이 낮춰야 돼 엉덩이 낮춰야 돼 열하나 슬기 엉덩이 낮춰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초가도 되니까 엉덩이 낮춰 이쪽 보고 열쇠 이쪽 보고 한번 엉덩이 낮춰 <목소리> 엉덩이 낮추고 엉덩이 낮추고 마지막 하나 빨리 하나 하나 빨리 와 빨리 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저 머리 지금은 아까는 하이니 할때 심폐를 많이 썼지만 이제는 하체를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무산소와 유산소를 결합해서 할 건데. 자, 일단 앞쪽으로 해서 뒤쪽 스트레칭도 해주고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럼 오른쪽 여성 컨디션은 처음 시켜봤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겨줘 근데 본인 지금 근력운동에서 땀이 잘안 나잖아 이제, 이제 땀나게 또 이산수 운동할 거예요? 네 오케이 아, 아. 네, 끝내고요 본인 물 만드세요. 이거 목에 걸려. 아. 괜찮아요? 아, 이거 모 그럼 나중에. 오케이. 자, 이제 유산소 운하겠습니다천철이에요 자, 그럼 좌우로 갔죠? 이제 앞뒤로 갈 거예요. 봐봐. 아니야, 더 빨리 뛰어야 돼. 아니야, 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와. 오케이, 찍어. 한번 찍고 바로 퉁. 찍고 걸어는게 아니라 퉁. 퉁. 6개야. 이제 여섯 개야. 더 바꿔서 뛰어. 뛰어, 뛰어. 괜찮아. 이제부터 호흡, 이제 호흡 힘력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덟 판밖에 안 왔어. 더, 더 뛰어, 더 뛰어야 돼. 찍고 다시 자두번 남았다 아니 찍고 바로 와야 돼안돼안돼 찍고 안 돼, 안 돼. 바로 뛰어야 돼 찍고 바로 퉁 먼저 한번 남았다 이제 끝 바로 퉁 오케이 하이구 투표야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찍고 자세번 남았다 그만. 자 잡아 빨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자 이번에는 재밌는 운동을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본인이 잘하면 본인이 잘하면 금방 끝낼거예요 근데 대신 설렁설렁하게 하면 절대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알겠죠? 네3초 이내 잡으면 소원 들어줄게요 그거 딱히 3초야그이해에는나 잡을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출발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사 초. 초 빨리 와승희 빨리 와 안돼 영면이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아, 빨리. 두손두손두손두손 두성, 두성, 두성, 두성. 헬리티니 절대 못 잡아 절대 못잡아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절대 못잡아 그래. 아, 이잡 아, 야지 아, 니 나도 이제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커피 마셔 음... 그래 슬기야 슬기 즐기. 슬기야 응너왜 음. <웃음> 그래 갑자기? 아니아니 어, 아니. 괜찮아 나 아, 괜찮아 아까까지만 해도 어. 등짝 막 때리면 아니야 그래. 아니야 나 괜찮아 카메라 만으면착각척 하지 마 너의 성격을 커피 좀 네? 마실게 <웃음> 국밥은 국밥처럼 먹어야 되고 커피는 커피처럼 먹어야 되고 한번 보여줘 커피가 그냥 보상한 음료잖아 너무 맛깐 미소 아, 지금 봐봐 이렇게 <웃음> 음. 그... 계산이 돼야 끝나는 거라서 <웃음> 기준생이랑 짜증 리긴 한데 <웃음> 괜찮아 와왜움 시급 2만 5천 원? 이렇게 많이 줬어 밖에서 했기 때문에 못가 여자라고 진짜 봐주시진 않네요 <웃음> 좀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강도로 훈련시켜주셔서 너무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고마웠어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집에 네. 가서 꼭 씻고 자요 <웃음>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고마워요 들어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빨리 갖고 가 갖고 <웃음> 가 <웃음> 가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요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요일에 가서 마스크 하나씩 구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Show me your soul.